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상대팀의 신샷 한명 어몽스로 왜 핵질을 하는 거야 다식들이 말이야 자이부스트 e 달립니다 오 어, 우주 상대팀에 우주 있다 상대팀에 우주있어 우주, 우주. 빔밥바보 <웃음> 합의처럼 공식 바보됐네 빔밥이 자 우주 잡으러 갑니다 나 일로 갈게 아 아 앵글 앵글 앵글 깨진다 잘가세요 자 이제 저쪽 잡으러 갑니다클어로즈로 오세요 베리베리 하고 베리베리 일로 오세요 아하이 신상이랑 이걸 한방에 잡으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지금 찬스 오케이 바로 끊어주고 여기 가져갑시다 빨리빨리 빨리 야 같이 같이 버텨 아이씨 죽었네 까비 야 백스네이크맨 야 형은 진짜 배리어를 극혐한 사람이야 오케이 좋아 저 아, 빙커넥도 잡고 빨리 여기 정리하세요 빨리 정리하세요 빨리 빨리, 빨리. 자 여기도 얼른 정리하세요 좋아요 이 정면대결이다 자 정면대결이야 정면승부다 좋아요 자 불사복 그냥 분사부 대결. 아, 씨. 까비. 아,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. 아, 스템사부 안 좋아. 있으나 많아요. 어디서 버텨주는 게좀더 나을까? 아, 저기 신상 있네. 잘 가세요. 좋아요. 여기 버텨주고. 저쪽도 알아서 다 하잖아. 그럼 저것만 당겨주면 되잖아. 일로 오세요. 아, 킹커브라만 왔네. 야, 이것도 지면 원바로 접어야지. 아이, 좀 때리고 싶은데. 타비 야, 블리시왜 탑이야. 야, 프랑키, 홀리데이 프랑키가 MVP 맞네. 중국인들이 잘해. 중국인들이 잘합니다. 자, 이 뽑에 7킬이다. 우주, 열심히 했는데. <웃음> 우주 열심히 했는데. 우주에 털었지요? 와요.